Girl, I take the hate and eat that shit for breakfast Yeah, I like my eggs with a side of my shit Talk, talk, talk, give me up t h e coffee i Talk, talk, talk, f e e u with my body y e s I got a n o t of time for shit that built me up i n d i h a t I eat it, eat it, eat it all up 오늘은 친구랑 드라이브를 가서 서로 같이 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오늘 연차를 <웃음> 썼고 저는 아 가서 빨리 할걸 해야 돼요. 근데 커피를 기다리고 있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처음이라 이 삼각대를 어떻게 여기다 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 친구가 왔어. <웃음> 하이 하이. 나 벌벌 떨었어. <웃음> 벌벌 떨었어? <웃음> 아 이게 찍는 거 아, 좋다. 볼까요? 음. 좀 크리스마스 느낌나 오 출근을 안 하면 진짜 좋은 점이다 이게 <웃음> 너무 좋다 아주 좋은 날씨야. 와. 나 약간 땅부러운 아줌마 같지 않냐? 옷이 이렇게 땅부러운 아줌마야? 고양이야 너무 귀엽잖아. 어 아, 안녕. And t 와 수아 안녕하세요 인유요 호호 뜨뜨뜨뜨가자어려 여기는 상수 대교인데 저도 언니 천천히 달려줘 그래 봤자 6 0이었네 안녕 고마워 <끼만 자> 시동 꺼 어? 저기에 불이 들어왔지? 원래 들어오는 건가? 어, 꺼졌네. 오전에 이렇게 어 이렇게 세워두면 되겠구나 운전할 때. 근데 운전할 때 위험하긴 하니까 이거를 막 틀진 못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한양대 드라이브 겸잘 다녀왔고 아 저희 집에서 한양대 가는 길이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좌회전 꼈다가 바로 우회전 가고 뭐 차선도 좀 복잡하고 근데 이렇게 익히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집 돌아오는 길에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회전차로를 두번 돌았다는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요즘 노트르담드 파리가 되게 어나 바보 같아 노트담도 파리 보러 가요 동생이랑 근데 그때 원래 차 가져가려고 했는데 절대 못가지가 진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동생한테 안전 도착했다고 연락해줘야겠다 저 되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우, <웃음> 완전 초췌하다 전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한번 발라줍니다 요즘 제가 잘 바르고 있는 핸드크림 <웃음> 싫어? 근데 왜 왔어? 지금 표정이 딱 싫은 표정이야 <웃음>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하냐? 어머머 지난달에 제가 프리로 일한 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건이 있거든요 사실 어제 조금 쉬고 오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따 저녁에 동생이랑 공연 보러 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다 해놨었어요 이제 저녁에 그래서 어 그거 한번 봐주시라고 연락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웃음>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제가 회사 다닐 때받아는 봤는데 발행은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세나 공급가액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급가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는 자동으로 붙는데 제가 작업한 그쪽에서 부가세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가세 별도 금액을 알려드리기도 했었고 막 그러면서 좀 부가세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10만 원. 그거 너무 아까워. <웃음> 근데 항상 좀 욕심이 앞섰던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뭐랄까 그냥 기계적인 돈만을 벌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왕에 사업자 된 김에 너무 프리랜서처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역량들을 좀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회사처럼 일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윤곽은 나왔는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어요 처음에 항상 욕심이 앞서서 크게 크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단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막 빨리 키우고 빨리 돈 벌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노모노도 사실 그랬죠 제가 제 브랜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빨리 빨리 이거를 키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하기에는 제 채널이 엄청 뭐 커서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주목이나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걸 그렇게 따라해본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잘하는 걸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상업화하고 비즈니스와 할까? 즉 돈을 벌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딱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고 이렇게 또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은이 범위가 되게 넓어질 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되 너무 안주하진 말고 계속해서 할줄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해보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얼마나 새로운 일이 많을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집 청소 한번 싹 하고 <웃음> 제가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청소기랑 집 청소 다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편집을 하다가 이따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바로 우리가 볼 것은 저것 물어봐봐 근데 정말 광화문에 올 때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기서 일하면 왠지 좋을 것 같지 않아? 광화문에서 일하면? 여기서 쓸까? 영화 같은 데서 무슨 우리나라 일 터지면 저기에 뉴스 나오잖아 오늘은 발레에서 뭔가 막 거한 게땡기지 않아서 이거는 그 바질 페스토로 만든 크림 스파게티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밀빵에 아보카도에 레드페퍼 좀 올렸고 계란 와인을 한잔 하겠습니다.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습니다. <웃음> 포동포동해졌어 고구마의 위력이라니까.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졸려 양양이. <웃음> <웃음> 속탈이 거기... 잘할 수도 있어. 아, <웃음> <웃음> 좋아. 양이 졸리니? 와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 했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윈도우 11이 올해 6월 25일인가? 그때 출시됐다는데? 여튼 6월에 출시됐는데 아직 깐 사람이 많이 없대요. 근 제가 깔았지요.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지런을 떨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